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블랙티켓 묻어놓고 블랙티켓 묻어놓고 강자 소환을 일단 좀 해보죠 블랙티켓 묻어놓고 한번 해볼게요 아 여러분 제발 아 진짜 나와야돼 진짜 제발 아, 우리는 진정한 지구이 이거 지저인 아니야 이거. 아 쓰레기 아, 쓰레기 나았네. 아다아 씨. 아. 아 씨. 배려 버리네 이거. 자 바로 바로 이서한번 더. 이번에 사이타마 원펀치로 아 제발 뭐 타치마키 이런거 좀 제발 아, 아 나는 SSR 너무 안주는거 같아 진짜 근데 모두 겠어 이거 뭐 듣겠어는 무슨 멘트야? 아 스마일 뭐 앞에 받친게 재물이지 뭐 일반법 두개로 재물 받친 다음에 일반 법두 개에서, 잼을 받치고, 0법한번 해보자. 요걸로 잼을 받친 다음에, 그 다음에 블랙 티켓 열장 써보자. 그게 지금은 제일 좋지 않을까. 자, 완판지. 아, 보루쓰기 받아가세요. 이거 봐. 계속 이런 식이거든. 아, 개구리 남자. 아, 안 나오긴 하겠지만 아, 진짜 제발 그래, 이건 재물이라고쳐 자, 이건 재물이라고 치자고 자, 재물두개 받쳤다 한정 소환 가요 딱열 개만 쓰겠습니다 아, 씨, 이거, 이거 해야 되는데 아, 제발 자, 원펀치로 보겠어요. 아, 제발! 제발, 노란 거! 아, 아니, 이렇다니까, 이거? 진호스 박사나 주, 아, 헤머헤드 미쳤냐고, 진짜. 아, 씨. 아, 아 진짜, 씨. 아, 개빡친다, 진짜. 아 댕퍼맨 이거 씨. 아 지금 30개 날렸네 지금 아 댕퍼맨 댕같은거 아 이럴거면 출시를 하지마 이거 왜왜 왜, 왜 이렇게 운영을 하는거냐 이거를 볼건데 자 일반법 2개하고 강자법 3개에서 재물 다 바치고 그리고나서 강자 10회 해볼게요 자 갑시다 자 일바.. 자네 바치고 재물 바치고 나서 그 다음에 강자 10패할게요 자 과연 빠세 역시 역시 안나오죠 답이 없어요 클론씨 클로 옛날에 쿵따리 샤워라클로알고있나죄합니다 자, 이제 강자소환. 세 개는 재물이에요. 자세 개는 재물이고요. 자 무멘라이. 자, 선쪽. 콜. 미안. 폭풍아재 <웃음> 아씨 폭풍하재소리 처음 들어보네 자아조용히자자세계는재물로받칩니다자재물재물 냈고요 다음 10뽑까요아 시크 피어로 앙스레 빠져. 자, 이제 10회 갑니다. 확인 누르고. 그리고 소환 10회. 강자 10회. 렛츠고. 동제 타츠마키. 동제나 타츠마키. 자, 동제나 타츠마키. 제발. 아. 아, SSR은 근데 진짜 안나온다 거의 미쳤다 싶을 정도로 안나오는데 이럴땐 선수를 쳐야해 선수를 어떻게 칠건데 어, 황금볼 또 나왔네 아 황금볼 진짜 잘나온다 나는 황금볼이 조금 나올 운명인가봐요 어 황금볼이 또 나왔네요 제해습격하고 황금볼 강화하겠습니다 저는 변견맨 경견맨덱하고싶어서 존버 존버기간이 대략 1년 쿡자 cool. 일반 소환 시켜 갈게요 레츠고 아 제발 파란거 10개만 떨어지지 마라 진노스 박사라도 나와라 사기탐거 왕판치 왕와 와, 진짜 댕극혐이다 진짜 와씨 이야 미쳤다 진짜 야 크레이지 크레이지 댕펌맨 미쳤다 진짜 크레이지 댕펌맨와 아유 크레이지? 그니까 러보로스는 안나와도 괜찮아 근데 그냥 다른거 나오길 바라는건데 한번 해볼게요 어? 어씨 소리가 좀 다른데? 어. 저 지금 이렇게 쓰면은 블랙티켓 30개 쓴 거거든요? 아씨 지노스 박스 안 나오나? 이왕 이렇게 된 거? 창피 당하기 싫으면 나 히어로가 되라? 이거 사교권의 쓰네가 아니냐? 아씨 쓰레기인데 아 일반 소환 내장 받치고 할걸 그랬나? 하자 하아... 어,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구독이 곧 기입니다 보고 계신 한0분 지금 구독 다 누르셨죠? 여러분들의 구독 받고 갑니다 자 여러분들의 구독 기를 받고 렛츠고! 아. 사이타마 무엇 뭐 봤지? 제발, 차가... 눈가고 있을까? 아, 씨, 또안 좋네, 씨. 그지 같은 것들 또. 아, 방심은 근물이래. 야, 방심은 근물인 게 뭐냐? 방심은 근물인 거 뭐냐? 아, 씨. 아 반응이! 아 댕판매 개가.. 아 댕판매.. 댕댕이 같은.. 아저 방금 쌍욕 박을 뻔했어 한정소환 1법 갑니다 30개 딱 맞춰놓겠습니다 아유 이씨 夢を乗せて恋登り夢を乗せて。